이런 글 쓰려니 눈물이 납니다. 시작할 때는 꿈에 부풀어 꼭 돈을 벌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저는 작년 4월에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작년이 처음은 아니고 아주 예전에 묻지마 투자를 하다 많이 까먹었지만 그땐 주식을 했다고의 개념이 아니었죠. 그리고 작년 유튜브에서 너도나도 돈을 벌고 있다기 저 또한 제대로 해봐야지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시작 당시에 저는 현금이 1억 정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매매로 시세차익을 내면서 1억 6천 정도의 수익을 보게 되었고 6천만 원은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1억 중 4천만 원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대학 갈 때까지 교육비로 쓸수있도록 통장에 넣어놓고 6천만 원으로 다시 돈도 불리면서 주식을 할요량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실패담의 사연을 보내게 된건 당연히 깡통을 찾기 때문이 됐죠. 저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관리의 실패 처음에는 백화점식으로 10종목 정도를 중기 투자하였습니다. 지수 관련 우량주 위주로 포트를 짜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달에서 보름 정도는 현금을 50% 정도로 유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스크 관리는 좀 되더군요. 지수가 폭락한다고 해봐야 3에서 4%이고 거기다 그런 안 좋은 장에서는 현금 비중 50%는 유지하였으니까 재계좌 손실은 2에서 3%로 막을 수 있었고 4월부터 8월까지의 내리막장에서도 총 손실을 15% 정도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손실은 언제든지 한 방에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금이 줄어드는데 있었습니다. 좋은 집이 나와 매매를 진행하려는데 돈이 부족해서 원금 6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빼게 되었습니다. 원금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 현금 비중이 줄어들고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 탓인지 멘탈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두 번째 손절매의 실수입니다. 욕심이 나다 보니 급등주 따라잡기를 하였고 피한하게도 제가 들어가는 종목마다 꼭지를 잡아서는 위스크를 줄이는 손절매를 한답시고 엄청난 손실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손절은 필요하지만 또 어느 때는 필요하기였습니다. 계속 보유하였더라면 거의 대부분 복구하고 수익이 날수 있었더군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급등조 따라잡는 데 있어서는 매수 당시의 차트 모양이 꼭지인지 중간에 조정 혹은 흔들기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대부분 조정기였는데 흔들기에 못 견디고 손절을 한 것이었고 제가 매도한 후에 땀물로 날아가는 종목이 부지기스 였습니다. 손절은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손해를 견디는 인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미술을 써버렸습니다. 가을에 접어들어 누적 손실이 40%에 달하다 보니 손해를 만회하여야 하는데 백화정식으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세종목 정도로 압축하여 수익을 내려 하였습니다. 4천만원에서 어느덧 2천5백만원이 되어버린 돈의 판단력이 흐려졌던 탓인지 마음이 급해져 미수를 사용했죠. 세 종목으로 집중하여 크게 벌려고 하였습니다. 우량주의 불미수로 들어가서 1에서 2% 정도를 수익을 내니 할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항상 수익만 나는 것이 아니니 미수로 사놓고는 초조한 나머지 하루종일 담배만 피우게 되고 오버나이이라도 할라치면 불안한 마음에 잔무지르이 일수였고 미수에서 손실을 보다 보니 손실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빚을 만들어서 투자하지 말자. 누군가가 항상 이야기하는 빚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 시기입니다. 미수는 너무 짧아 투자에 집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용매매로 주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내기한합장에서의 물린 종목들의 만기가 다가오고 보유한 돈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최근 매매한 집의 담보대출을 집사람 몰래 진행하였습니다. 까먹은 원금도 빨리 되찾고 주식을 그만두고 싶어졌습니다 신용매매 종목들을 현금 상환하여 포트폴리오를 현금으로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략 1억 정도가 되었고 4천만 원을 죄다 날렸기에 1억으로 40%만 먹고 그만두자였습니다. 1년간 가진 돈을 다 날린 놈의 가당치도 않은 목표였죠. 그러나 최근까지 플러스 40%가 아닌 마이너스 40%가 되었습니다. 4천만원을 손실보게 되었고 현재 물린 종목들까지 빼게 되면 총 5천만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원금 회복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다던지고 아내에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들의 교육비로 다갚아야겠지요 최근 집값도 많이 내려 부동산도 꼭지에 샀다는 걸깨닫고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저처럼 만큼만 주식하지 맙시다.